오늘 철쭉이 유행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철쭉이 유행 같은데? 철쭉이 유행 같아? 어 철쭉이 맨날 맨날 펴 맨날 맨날 펴? 어, 어. 누나? 응? 근데 철쭉 너무 가까이 가면 안돼 왜? 왜냐하면 독..어 왜냐하면 어. 이, 이렇게 생긴 독침이 어. 독침으로 어 위험한 걸 어, 막, 이렇게 푹, 이렇게 독침을 쏴. 그래? 응. 무섭네. 이거 봐봐, 왜 이렇게. 하, <웃음> 어, 이제 막 그러라. 안녕. 하, 어, 이제 막 그러라. 이게 뭐야? 영어로 말한 거. 영어로 말한 거야? 어. 아, 저거 아팠다. 어. 저거, 아파트, 어. <웃음> 저거 우리 아팠 나 우리 버스 타고 가자 왜 심으렇게? 오이 버스 타기 싫어? 왜. 버스 타기 싫어? 이 싫어? 우윤이이가 싫다며 왜 싫어? 버스 너무 무서워 무서워? 응. 뭐가 무서워? 버스가 크고, 어, 빨라. 빨라? 별로 안 빨라. 별로 빠르 거든? 아니거든. 응. 눈곱 있어 눈곱. 지지 일로 와봐. 눈 그렇게 하면 눈곱 못 돼. 아, 됐다됐다 됐어 됐어. 여기 도 여기 있다 여기도. 우연히 일어나 서 세수 안 했어? 어. 도나 <웃음> 아? 눈곱은 벌레야? 벌레는 아니 근데 응. 없는 게 좋아. 다음 정그는 거야? 우리? 어디 왔어요? 햄버거 가게! 맞아요 왔네? 우이가 아까부터 분면달인네 오이 어떻게 알았어나 원래도 나원 김밥 먹을 때 오이 싫어해. 우명이도 오이 싫어해? 응. 형아는? 형은 잘 먹지. 그런데 어린 집에서 그거 어, 오이 이렇게 잘른린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먹나? 네이클럽은 더좋은거 아니야 네이클럽가더 좋은거야 네이클럽은, 좋은 네이클럽은 말하는걸 소원을 빌어주잖아 소원을 빌어줘? 걔가? 어! 그럼 걔가 너나이 따달라고 하면 따주는거야? 우연 빨간불이에요 가만히 일로 올라와요 따지는게 아니고 손이 길어져가지고 따 다소 다소 다소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아, 어. 손 나래요 그치? 어. 여기다 놔야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렇게 더, 이게 어, 이렇게. 아, 이떨어이렇 아, 이렇 아, 아, 이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렇게이이 돌려야 돼. 아, 야 돼? 더 돌려야 돼. 됐어. 뭐 나왔어, 뭐 나왔어? 잔나까나와서 나왔어, 사탕 나왔어 어... 어 마이쮸 나왔네 마이쮸 아 진짜 너잔난까 갖고 잔나 다 나왔네 두꺼운데 뒤어 뭐야 이렇게 부 어? <웃음> 이디어가 좋은데? 어떻게 봐는 뭐? 데서 짠도랑짠랐어 <웃음> 아영이 알려줄게 봐봐 여기 가여여를 잡는게 아니라 살짝 굽혀서 여기 있지 여기 뼈있지 여기를 잡고 탁 놓는거야 해봐 그렇지 편안네아 좋아 이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사람이 여기 맞기. 알았지? 바위바위보 이거와아 내가 살짝 때렸잖아 바위바위보 때려 아 알려준대로 여기 여기 그렇지 아이지 살짝 이렇게 앞으로 때려야지 이렇게 때리면 안되고 그렇지 그렇게 때려 어잘 때리는데? 이제 그만 어, 잘... <웃음> 좋아 <알고 잘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서울 가서 서울. 서울? 왜 가는데? 놀러 갔대. 어? 어? 그냥. 그냥 갔대? 응. 음. 나랑 만나기 싫대? 아니, 우연히 보고 싶대. 그, 그런데 왜 서울로 갔대? 어, 약속이 있었대. 나 보고 싶은데, 어, 약속이 있어가지고 속상했대? 어, 속상했대. 약속이 있어서? 어, 우연히 보러 온대. 다음에. 효리 누나 학교 끝나고 온대. 네. 어. 효리 누나 보고 싶어서? 요리전화할까 네. 알았어. 살나고먹어야 갔다 와야지. 강 맞지? 맞아, 맞아. 이 표정 오비에 뭐야? 여기 넣어도 되니, 되, 되는 거야? 이거 열어도 돼? 아, 아니 지금 내옷 말이야 아 어, 알겠어 이거 이름 뭐지? 공... 에어... 엄마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아 맞아? 수한 날인데 안녕 결국 안 하기로 했나보네 걔는 뭐? 휴영이는응비오을어났어 음. 음. 음. 음. 한한달만에 먹었어요. 한달넘0만 원. 100만 먹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요0 0만요 아아악 좋은데? 진짜 은데 아, 진짜로 진짜로 난... <웃음> 그래? 봐 아. 어 <웃음> <웃음> 오, 좋은데? 아아 <웃음> 겠어좋겠어 어. 어, 하체였다 나 힘들어서 안되겠어 갈비를 먹어야겠어 맛있겠다 엉덩이 아파 내가 좋아하는 갈비가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지금 배고파 맛있게 요니다 이나먹시고나원더시고나원더시즈고나원시즈라고나시즈라고나원대고나원 <웃음> 이경 박지호 때문에 난 아직도 잠을 못 잤다 이거 살려줘 힘들어 우린 음. <웃음> 힘들어 할 자격이 없어 <웃음> 알아? 배 저래 배고파 버거킹 가는 중 눈부셔 닭..어우 <웃음> 닭갈비 먹고 싶었는데 오빠가 닭갈비 싫다고 버벅? 해서. 근데 솔직히 냉메밀 우거는 먹고 싶었어. 그 것만 먹고 싶었어. 어쨌든 그래서 버거킹 가는 중. 버거킹 냉면 파나? <웃음> 시원해. 내가 너어버저한가 드라이브 소리 쫙하자 <웃음> 살짝 타조처럼. 그럼 타조 소리 내봐. 대충 내봐 타줘 타줘? 재미없어 다키터키기 이름 멋있다 난 <연식> 지금 몬스타엑스 같아 <웃음> 음. 무슨 맛이야? 매운 척하는 닭고기맛 아, 자고 싶어. 어디가? 놀토를 보고면서 먹었는데 놀토에서 너무 맛있게 생긴 도넛이 나온 거예요. <웃음> 우리 동네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도넛 파는 데가 없다. 근데 새로 생긴 카페에서 뚱카롱을 팔길래 내다 시켜먹으려고 하는데 오빠는 디저트를 싫어한다. 그래서 슬프다. 그래도 시켜먹을 거예요. 왜? 화. 거 오늘 영화 안 합니다. 아니 나클 아니고. 나사장 어이가 없는 상황 유지장치 철사가 떼졌습니다 근데? 아, 으러졌어요 근데 입주가 으러졌어요 어떻게? 떼지지도 않아 확 보호면 떼지긴 떼지겠는데 연결돼 있는 거 아니잖아, 관절이 연결돼 있지, 이렇게 쭉 불안한데요?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떼는데 이게 떼어져서 제가 이 상태뇌가 여기를애어요아 아, 진짜. 아 지금 오빠가 세요 오빠가 떼세요. 제가 삥글빙글 돌려가지고 됐습니다 다시 밥을 먹을 거예요. 나 대단하지? 여기 무기 물렸어. 오빠, 너 얼굴 무기 물렸어. 괜찮다. 우리 집 모기가 있나봐. 아, 또쪼해 근데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안물린다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오빠가 깎아 사주기로 했음. 저녁에는 오빠가 김치볶음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잘 것입니다. 끝! 아니 영상은 끝이 아니야. 자다 일어났다. 까꿍! <웃음> 앵글이 너무 별로야? <웃음>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중 아, 졸려 <웃음> 막상 그니까 배가 고프네 그래요. 아, 그래